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웃음> 한번 봅시다. 어, 뭐 때문에 돈을 날리셨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아, 뭐야, EBS 단일이야? 와, 이런 건 처음 보네. 와. 와, 진짜 신기하다. 2 1 3억 팀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아 친구들이 이렇게 했어요? 아 마치 이렇게 맞추는거는 오야 이거는 형 근데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깔끔한데 와와 와, 진짜 이거는 역대급으로 신박하다 와, 이팀솔직히 가시기 전에 나한번팀 체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 혹시 팀 체험 가능해요, 이 팀? 가시기 전에 나이팀한번 만져보고 싶다. 오, 신기하다. 와. 가보자. 골드에서 월클, 골드. 음. 골드 레그, 프로, 풀, 풀어에서. 맞네. 풀이라고 해서. 어... 아니, 안 알려주시니까, 음, 안 알려주시니까 모르겠어. 와, 근데 진짜 괜찮네. 이거 어디, 어디로 바꾸면 되나? 2번으로부터 이렇게 바꿔도 돼요? 2번부터 바꿔도 되면. 차라리 근데 좋은 선수로 좋은 선수로 좀 하는게 낫지 않나 안 이쁜건 인정인데 좋은 선수로 가면은 오히려 좀 성능이 되니까 좋지 않나 근데 확실히 안 이쁘고 이쁜거에 차원이 또 다르긴 하지 와앙리앙리 LH 진짜 별로던데 오 괜찮으신가 보네. 악니 LH가 생각보다 좋은 편이 아니라서. 와, 금카는 금칸가? 야, 왜 이렇게 뭔가 성능이 좋아? 괜찮은데, <웃음> 뭐야? 금카는 금칸가? 역시... 어, 뭐가 이렇게 부드럽냐? 아 되게 뭐 이쁜데? 어 괜찮은데 되게 부드러운데? 와 이래서 금카팀 쓰나? 와어 뭐지? 아, 진짜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놀랐어요 이거 안 좋을 줄알았는데와앙이 뭐야 와 진짜 수비가 느리긴 하네 수비가 좀 느리다 근데 막 진짜 엄청 좋다 그 정도급은 아닌데 근데 진짜 생각보다 괜찮다 한이 아, 정도급 진짜 막 완전 좋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 주고 가보자 가보자. 어 뭐야? 이런 걸 수비를 해줬어. 아, 이거는 진짜 와..진짜 저렇게 야.. 확실히 챔스이않네어 심리전을 하시네, 저기서. 아, 뭐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잘해주는데요? 교빈민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공격도 그렇고. 아, 뭐지? 아, 이래서 팔카 쓰는 건가? 진짜로? 손, 손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성능적으로도 사실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 나쁘지 않은데 전술 살짝 바꿔보시면 나중에 제가 썼던 전술 한번 쓴보시면 아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전술도 그렇고 손도 살짝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아 뭐야 아, 야야야,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되지. 나이스. 줄줄 알고 있었는데 아, 까비. 적패 애들이 진짜 좋긴 해요 <웃음> 진짜 거짓말 안 지고 적패가 좋긴 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적패가 좋은 걸뭐어떡해 괜히 적패겠어요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봐봐요 악리 같은 애들도 저렇게 딱 뛰면은 못 잡잖아 아 근데 악리 왜 내가 할 때는 저렇게 안 해주냐 침투를 저게 진짜 막 가만히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짜증나서 팔았었는데 아, <몬의> 뭐해. <몬의> 아, 슈팅 좀 약하다 슈팅이. 어? 와 소크라테스 뭐야? 공 살짝씩 건드려주는 거 좋다. 안 보여 와아이대 이로 무승부했네요 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와한번더 하죠. 음. 어 뭐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팀이? 와 근데 진짜 악리랑 스콜스랑 와 진짜 괜찮은 애들 겁나게 많네 상대편 어, 호컬로 센터백을 쓰는 건 진짜 처음 본다 유니폼은 한국 유니폼만큼 괜찮은게 없어요 나이스 아, 왜 이렇게 사살나가, 패스가. 앞에 센터가 있는데, 아, 이게 이게 왜안 막혀? 앞에 센터가 있었는데. 아, 까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좋다. 와. 와, 뭐지? 겁나 빨라서 못 잡지. 아, 뭐야? 와, 저 기서. 근데 진짜 애들이 살짝 아쉽다 이게 뭔가 조금만 더 성능이 좋았었더라면은 괜찮았을텐데 성능이 생각보단 좋았지만 근데 썩 그렇게 좋은 편 아니다 어. 솔직히 이 전술이면은 전술이 살짝 이제 공격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건데 근데 공격이 잘안돼요 생각보다 스트라이커가 침투를 잘 못해 근데 200억의 가치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그렇게 잘 안나와요 이건 한 진짜로 200억 가치라기보다는 80억 정도 애들 가치는 80억인데 살짝 그냥 뭐라야될까 해좀 부드러운 정도 애들이 기름칠 된 것처럼 진짜 거짓말치고 핫 단일이 더 성능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야, 생각보단 좋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썩 좋은 팀은 아니다 어 봐봐요 어, 지금 상대편 LH 단일인데 저거 팀 진짜로 비슷할 것 같은데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아 이건 실수 이런게 가끔씩 나와줘야돼 진짜 오. 그냥 진짜 이 팀은 갬성으로는 합격 근데 성능으로는 좀 아쉽 조금만 더 빠르게 뒤눌렀어야 했는데. 교체. 키퍼 어딜 나오나 음아 근데 교체 갑자기 왜이렇게 잘 뛰어주냐 침투가 안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발끈했는지 갑자기 잘 뛰어주네 다시 바람 한번 오니까 와, 아, 이게 뭐야? 근데 진짜 소크라테스는 좋다. 와 수가 했어요. 야, 근데 상대가 챔피언스라서 계속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친성 경기라면 뛰어볼게요. 수가 했어요. 챔피언스라서 그럴 수도 있어. 좀 비슷한 사람들이랑 뜨면은 날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큐가 안잡히네 아 근데 진짜 별님 잘하신다 확실히 챔피언스 맞네 4, 1, 2, 3 음. 상대편도 좀 빡센데 야 닉네임 센스 있네 아 이거 색깔이 너무 밝아버려가지고 안 보여 애들이 아. 약간 요런 거 성능 크레스포 좀 이런 게 살짝 아쉽다. 괴체, 아 까비. 수비가 살짝 좀 성능이 더 좋았었더라면 속력이 좀 빨라졌으면 좋았겠는데 아, 아쉽다. 아까, 에 괴체는 근데 생각보다 공격이 좋다. 바비 파르마 파르마가 뭐죠? 오, 나이스. 아. 아 파리팀 파리 생제르마 파르마가 뭐예요? 됐다 이런거지 파라마가 도대체 뭐지? 나이스 아 칸나바로랑 크레스포가 있는 팀이라고요? 오. 음. 좀 신기한데 수빅 좀 다비 어 이런걸 나이스 오, 몽치스키. 요런 거지. 좋았다. 아, 꼬기버 부폰 있고 되게 사기팀이네. 크레스포랑. 아, 그런 팀 있었구나. 몰랐네. 아, 애들 색깔 때문에 안 보여. 그치 어. 그럼 팀 컬러 특성 많이 깨지셨을 텐데. 까비. 와 일본 팀하면 한일전 한번 하시죠. 아, 아. 어, 어, <웃음> 와, 와 상대편 멘탈 나가겠다. 갑자기 이기고 있었는데 지고 있어요. 아저 친구 어떻게 하나같이. 페널티킥 예측을 못하지 아 근데 진짜 공격은 괜찮다 애인들 은근 잘 막아주면서 괜찮다 문제는 수비가 생각보다 잘 안돼 소크라티스랑 소크라티스가 혼자사는 느낌? 약간 수비는 아 뚫었는데 와 봐봐요 공격은 공격은 확실히 돼 어, 수비가 아쉬워 20챔스는 힘들지 않을까 200억으로 <웃음> 나갔다 이제 나갈만해 솔직히 이 팀은 공격은 괜찮네 느낌도 제 뭐야 민미인가대체어 괘체 제가 생각보다 괜찮네 종료해버리고 다른 후보요? 다른 후보보다는 그냥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다른 후보 데려올 파이는. 이야... 둘다 헤더는 잘 되겠다. 지금 후보는 다른 애들 안 써도 돼요. 지금 이것만 써도 괜찮을 거야. 이것만 써도 솔직히 괴체도 있고 괜찮네요.